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물건입니다 이 대전 동구 자양동 우성대학교 어, 앞에 위치한 이 다가구 주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우성대학 학생들의 수요가 꽤 많은 곳이라서 우성대학교 바로 앞입니다 어,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이고 어,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실투자금 3억3천7백만원 투자했을 때 어, 327만원에 순수익 정도 나오고요 음, 수익률로 따지면 11.66% 고수익이 발생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 7억8천 네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칠판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인세대 미거주 했을 때이 조건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매매가는 현재 7억8천만원에 나와있는 매물이고요. 건물 내역을 살펴보시면 256제곱미터 평수로 한산하면 77.4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3.4제곱미터인데 46.4평씩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연면적이 129.8평이 되겠습니다. 중국연도는 이제 비교적 조금 됐는데 예, 예, 중국년도 대비 건물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주인 분이 아주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건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 03년도 6월 9일 날사용인이 났고요 주차대수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필로티고듀로 음, 주차장인데 옥내 6대 5개의 두 대에서 총 8대 될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는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아주 절약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금액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주인분께서는 대출이 거의 없습니다. 다 갚으시고 어 없는데 은행에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2억 1천만 원까지 농협에서 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1천만원 대출을 어, 꼈다고 가정하고 따져본 월, 예, 순수익은 예, 월세 합계가 415만원 나오는데 순수익은 예, 327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맥시멈으로 잡아가지고 한 음, 은행 이율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음, 연 5% 정도 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327만원 정도 월한 87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32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11.66% 아주 고수익이라고 보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 미거주했을 때실투자금액 3억 3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 세대 거주했을 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월 순수익은 그대로 똑같고요. 어, 실투자 금액은 주인세대 전세를 전,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 전세는 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억 7천을 어, 어, 가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플러스하면 5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7.75% 어, 그래도 고수익이라고 볼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현장 음, 동영상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가구 주택입니다. 본 예, 영진 어, 빌리지에 계 되어있는데요. 어, 위 위치는 어, 우송대로 밑에 위치해 있는 예,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만실상태로 공실이 전혀 없는 어, 수익률이 아주 괜찮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건물 외관도 아주 깔끔하고 음, 연식은 조금 됐습니다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아주 외관이 양호하고 좋습니다. 아, 뒤쪽으로는 어, 우성대학교 어, 어, 산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우성대학교 동관입니다. 위치도 가깝고 현상태 어, 공실도 없는 매물로서 건물 내역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대지가 어, 256제곱미터 7 7 4 4평나오고요 어,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옥내, 예, 1층이 전부 주차장인데 옥내 6대, 5개 2대 아, 이렇게 돼서 총 8대 되게 돼 있습니다. 아, 도시가스고요. 남방관식은 도시가스고 옆면적은 1, 2, 3층, 어, 2층에 원룸 7개 그 다음에 어, 3층에 원룸 7개 4층은 주인세대하고 원룸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총 16가구가 위치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격은 매매 7억 8천에 나와 있고요. 아주 수익률 괜찮습니다. 공실이 없는 상태로 현재 주인세대 거주할 당시에 조건은 한 5억 7백만 원 정도 되고 월세 합계는 415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은 없는 상태인데 대출이 2 2억 1000만 원까지 이제 농협에 알아본 바 2억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수익률, 월 대출 이율이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넉넉 잡고 연 5% 했을 때 월 87만 5천원 정도 지출된다고 봤을 때월 순수익이 327만 5천원 정도 나오는 예,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매물 아주 괜찮습니다. 연수익으로 따지면 주인세대 거주시약 7.7%의 수익률을 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지금 원룸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어, 분리형 원룸으로 베란다까지 있는 풀옵션 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치도 좋고 건물 외관 상태도 아주 양호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한번 건물 외관을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분께서 현재 이제 1층 주차장 도색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색 작업하고 하면은 더 깔끔하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주차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계단실입니다. 2층 올라가 볼까요? 2층에 2 0 1호 3층에 cctv 설치되어있고 2층하고 3층 301호 부터 307호 까지 음, 주인분이 관리를 잘해 놓으셔가지고 페인트니 역 상태는 양호합니다 4층인데 4층은 주인 세대와 네, 주인 세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구아이고요 아주 모델링을잘해 놓으셔가지고 깔끔하게 아주 좋습니다. 신발장 모습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인분이 아주 관리를 잘해 놓으셔가지고 지금 좀뭐 아파트 왜견조도선색이 예,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모습이고요. 베란다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란다도 계일 주간이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방이 총 3개 안방 모습입니다. 그레스물도 위로 있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방의 화장실,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 끝으로 있고요. 공동화장실이 문에 되게 잘되 있어서 샤워 이렇한 칸씩 따로따로 한 있는데, 한한 있는데. 한 이런 식으로 두루 같이 되있습니다 주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의 벨트의 장단. 수납할 있는 공간이 수 있는 공간이 좀 그런지 너무나 반드 갖춰져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나 많아서 잡다한 물건을 수납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세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방향 모습이고요. 방수 도장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우승대학교 동관이라고 합니다. 우승대학교 동관이 있고, 음, 태양광이, 주인 예, 그 세대용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건 아주 괜찮습니다. 아, 면식은 좀 됐습니다만, 상태도 양호하고 관리를 아주 잘한 덕분에 아, 아주 수익률도 좋고 아주 좋은 물건 같습니다.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